지금은 맨 같은 양념으로 이제 통에 었습니다 통에 였는데 이 무를 통채로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무 배추를 엮고요 이것도 엮고 한통 엮고 한통 엮고아 무는 별도로 양념 안하고 그냥 그 중간에다가 깔면 되네. 아, 그, 그, 큰 무는 중간에 안 깔고 맨 밑에다가. 맨 밑에다가 이래놔놓으면 안중에 설시고, 먹을 때, 싹아가지고, 맛있어. 크게 이래서 이가지고똘들 마르나, 안 마르나, 한가지 이래가지고. 한통다 넣고 음. 됐고 이제 넣고 이것도 칼치 칼치 칼치 이어가지고 한통 따로 넣게 칼치 요 음. 칼치여가 이래 해놔 으아설식고 먹으면 어시 맛있어요. 되게 맛있어. 요 하나 주고 하나 먹으면 뭐, 뭐. 한 사람 둘이 먹다가 하나 주고도 몰라. 칼치 이거 이놓 놈아, 이래 하고. 칼치 먹는 거는? 아, 칼치를뭐속 그 배추 속에 넣었습니까? 예, 칼치 이래 속에 여놓 놈아, 맛있어요. 둘이 먹다 하나 주고도 몰라. 정말로 몰라. 이거는갈치김치는또이래 하고. 예. 이렇게 해서 이건 또 밀어놓고. <웃음> 알타리부터 담아야 되겠다. 갈치는 밀어놓고. 그건 총각김치잖아. 요 예. 총각알타리. 알타리 밀어. 이쌰 야 청각김치 끝내주겠네. 맛있겠네. 됐어. 됐어. 됐어. 됐어. 이것도 한맛한맛한볼수 한번 한번 한번 없을까? 청각김치는 맛보지 말고 이게 <웃음> 그거는 뭐 봐서 못 먹어 아유 저리차가야또 맛있는가가. 자 드셔보세요. 아아아아아아 아, 아, 아, 아, 깜짝 놀래게 맛있네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음. 음. 음 역시 역시 최고 최고 음, 이맛이아이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막 같은 한 가지 양념으로만 전부 다한 예, 가지 넣은... 양념으로 김장 양념으로 이래 해 놓으면 이게 더 맛있어요. 별도로 할 필요 없이. 예. 음, 맛있다. 이것도 무말랭이만 하는 게 아니고 김미채를 좀 넣어 가지고 살짝 물 버가. 푹 물에 담그면 안 되고 그냥 물 살짝 적시가지고이를넣마아다다다 어들어들하니 아삭아삭하니 까마까마한 거 이거는 고춧잎 가을에 말라 놨다 음 응. 바닥바닥하니 나 한입 한입 줘봐요 바닥바닥하니 매일 맛있나 아유 아, 아 음. 맛있지요? 맛있어가 손가락까지 깨물 뿐이야. <웃음> 응. 이 놓고. 이제 갈치 김치 맞아 담고. 응. 이제 끝이에요. 응. 김치 잡수러 세요 응. 아우 여기다가 풀기를 때, 저, 저, 저, 미리치 다시 해가지고, 다시 그 물에다가 찹쌀가루 넣고 끓여도 되고 그냥 찹쌀 넣고 끓여도 되고 오늘은 김장배추김치에다가 총각무김치또 무말랭이 김치 보너스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